지금 뭐 하는 짓이야! 난 받은 건 그대로 돌려주는 성격이거든. 네가 나를 어떻게! My... 너는 지금 무슨 짓이야! 난 내가 갖고 싶으면 갖는다 그랬잖아. 절대 뺏기지 않아.